요한복음 17장 전체의 내용은 아주 특별한 문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들로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또는 오직 성령 받아야 한다라는 몇 가지 구원의 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라입니다 그 지식 안에서 그분을 알고 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분을 알고 나서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안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를 순서대로 보시면 누구든지 발견하게 될 핵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군가 개인만의 특별한 깨달음이나 또는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지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직접 알려주시고자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 안에서만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호칭이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또는 주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달리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칭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의약 50회를 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창세기의약 27회 정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율로 보실 때 창세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집니다그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기록된 순서대로 전체를 살펴보면 은그 호칭으로 의도하시는 공통점이 발견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용리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어서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입니다. 장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넷째 날 장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랴 그대로 되니라 다섯째 날입니다 장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장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셔도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우주만물은 창조되었고 그 6일 동안 반복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신 그 뜻을 그대로 되니라로 성취하십니다. 그대로 되니라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과는 비교가 불가합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셔서 그대로 된 것은 불변의 법칙이므로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카라사대의 대상이 사람일 때 역시 그러한 동일한 기준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창세 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카라사대 하신 하나님의 주관적 뜻 이유가 있으시고 그대로 되니라로 증명하신 것이 홍수 심판입니다 창세기1 7층장 19절은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니네 안에 살아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요 그대로 되니라인 것입니다 이삭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굽기 20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여호하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이어서 개명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신 개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뇌보금소에서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네 차례 나오는데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시셨으되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주리라 하셨거늘 최익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만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십니다. 그 외에는 신약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내용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가라사대는 맞춰진 것입니다. 이 맞춰졌다는 것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불변의 진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는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이 명령어를 받고 순종하냐 불순종할 것이냐 하는 상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일반적인 뜻이요 일방적인 뜻이요 일방적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때전 세계가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라사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시안까지는 그대로 되니라이지 사람의 과학적 능력이나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그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를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부분 역시 내 이름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와 동일한 의도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칭호 대신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번역하면 주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동일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신 기록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장 16에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력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신 여자 그가 그나무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대로 안 먹을 것이냐 그럼에도 먹을 것이냐는 이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신 대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여섯 번이나 바뀌어 가는데 하나님은 그 조건에 일일이 맞추어 가십니다 다만 마지막 선이 되기 전까지만입니다 그 다음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하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함으로 아론이 금성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이튿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여 그 형상에다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누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이러저러 한 이유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말을 하니까 14절입니다. 여와께서 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하신 홍수 심판때와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3일상 2장 30절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앞서서는 하나님께서 너와 네 조상의 집이 영원할 것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결단 코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존중해 나가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도 너를 존중해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네가 멸시하냐? 나도 경멸하리라 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다. 과거에 영적 체험을 했다, 그것이 자신의 신앙 전체를 보장한 것이 아닌 본문의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경험의 단계를 향해 그 다음 단계를 향한 그 당시 그 사람의 수준대로 하나님의 일방적 역사하신 것이지 자기의 자유지 선택에 의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후에 너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를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듣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린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그들의 뜻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자유의의 선택을 그 위에 두고 계십니다 언제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말씀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주관적이어 일반적이지만 주여와께서 호가라사대는 산대의 선택에 의한 인격적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악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승승장구하는 것을 볼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이른비와 늦은비를 동일하게 주듯이 누구든지 자유의지를 끝까지 누구에게나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이 오면 악인 중에 의인을 골라내시는데 그때는 각각 자유의지적 선택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칭을 가지고 너무 가볍게 하는 언사들이 있습니다 이리저리 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저렇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주셨다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즉각 즉각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나 보상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는 자기 자유의지적 선택하게 하시는 과정을 주셨고 모든 것의 마지막에 가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역대 하 36장 11절 2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유다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 계속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결국 그도 자기 선택에 의한 모든 과정이 끝나지고 책임을 져야 할 마지막 때가 온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인 왕의 치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는 유다의 왕정시대는 결국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의 선택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원하느냐 원치 아니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대적 관계인데 무조건 하나님께서 다신이니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먼저 사람에게 주시고 그 기준을 너의 자유의지의 선택권 아래 두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서 무조건 수용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의지를 관여하지 않으시고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성경구절을 적용하면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 나머지는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호칭에 대한 그러한 습관적 문제 안에 여전히 있다면 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적으로는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사대로 말씀하시는 가 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주시는 말씀이신가를 각자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성경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분별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라고 여겨집니다. 인간의 진정한 자유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안에서 자유냐 또는 세상 기준이여 너 개인의 기준으로서의 자유의 선택이냐는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 바른 진리라는 기준을 알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시간에 본문인 계시록의 1장 8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신약전체에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신 유일한 기록입니다 에덴의 동산안에서 사람에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시작하신 이후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성경의 모든 기록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인간 개인의 자유의지의 선택의 기회가 있었고 또는 모든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의 때가 와서 선택의 기회는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개개인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종말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맞춰지는 것입니다